차에 타고 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또 유튜브를 틀어놓고 틀어놓고, 예네 틀어놓고 예또 가면서 우리 또 야시장 가면 서또 틀어놓고 예또 틀어놓고. 차에서 그냥 버치고날리 이거는 뭐냐면 잠깐 <웃음> 브이라면, 잠깐 뭐 <웃음> 복습만 해야 돼복습만 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제 <soundtrack> 네� 버려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버티고만 예 있으면 돼요.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이게 안녕 안녕 서로 니하오 니하오 요 정도가 이제 기본 끝났어 얼굴이 키는 거예요. 자 닌하오. 이거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다든지 좀 격식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닌이라고만 붙이면 되는 거야. 어 닌하오. 어, 닌하오. 어, 닌하오. 니니라고 하는거 기억나? 자, 님은 하오. 니먼 하오. 당신들이야. 뭐니 붙으면 먼 당신들. 니먼 하오. 니먼 하오. 사람이 상 좋은 사람. 니먼 하오. 니먼 하오. 어. 라오스. 라오스. 어디 병기 나오죠? 라오스. 라오스. 선생님. 따쩨 따쩨 따쩨 따쩨 大家好大家好老师라오师好라오오 이렇게요 나왔죠? 大家好大家好라오好老师 라오슈 근데 이게 못 써도 돼 그냥 내가 말했던 것이 아 이렇게 써져는 동안을 지금 보는 거야 기호에 기호 그냥 <Feeling> 소리로 말하면 되죠 그냥 라오스好오 라오슈 오오 그럼 라오스에서 라오가 무슨 색깔로 나왔어요? 노란재야 자 천재다 천재 자, 니하오 마? 니하오 마? 그러면 How are you?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제, I'm fine, I'm good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워하오 아주 좋아, 매 베리그 헝하오 헝하오 사람들매 맨날 약간 과장이니까 워 헝하오 워 헝하오 헝이 매우라는 뜻이에요 헝헝헝헝 좋아요, 자, 나왔네나왔네 나왔네.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됐습니 이거 다른 줄 아니까 넘어가고, 이거 마지막 그런 야, 이제 뭐냐면 이거이거나온 거지. 이거 그냥 중국어 막 들려야지. 여기 자, 자, 이거만 배우고, 이거 한번 배우고 갑시다. 이거 만 배우고 갈 거예요. 자, 아, 놀래 귀가 귀가 열려 지 귀가 열려. 오만. 차비 <웃음> <웃음> 네 그. 준비 준비 아, 준비 준비 준라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하 o 가좋다 n g h o 준비 다 했냐고 o w long? h n i s How long? How l o 준비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 o n 준비 o 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동이 w l 동. 동이 n 동 Tongi, t 동 n g i t Tongi, t Tongi, Tongi, t o 동 g i 동 o t 자 우리 지금 준비해. 그래서 야시아 가는데 니네 동이 마? 니네 동이 마? 우리가 지금 노래방 가창어 노래방 가는데 니네 동이 마? 니네 동이 마? 워 어, 동이? 워 어, 동이? 속색으로 어, 가요. 동. 동. 동. 동. 동지잖아. 동지. 동질. 동지. 동지. 동지. 동지. 동지. 이는 의니까. 동질. 동지. 동질. 동지. 동지만. 동지만. 는 뭐야? 여러분들이야. 동지 여러분. 동지 여 동지 동지만 동지 동지 하 동지만 동지 하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공산당들이 하는 거야, 당원들이 동지문하 동지문하오! 그래, 그러면 수장이에요, 수장. 수장이에요. 수장이 뭐예요? 대장이죠? 수장. 수장하수장하 이렇게 요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대장님 안녕하세요, 수장하수장하자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 이걸 하면 중살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장 자부심 있는 게 이거야. 왜냐면 열병식. 당나라 때 같은 전성기를 느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애들이 막막 막 그거를 막 1년씩 연습을 하는 거 1년씩 일개월씩 뽑아가지고 여자들도 막 뽑아가지고 높이까지 다 맞춰 여기 가슴 높이까지 맞추고 막 이것까지 막 똑같이 맞추고 막똑키도 맞추고 그걸 1년을 해요 세상에, 세상에 그게 힘이라고 봅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나올 거예요자 수장하오 수장하오, 삼각형이 있어 무조건 혀를 말을 한뜻이요 수장하오. 수장하 제가 주장. 이제 시진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출연하는 거예요. 동지만하오. 수장하오. 동지, 아,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걸 농담으로 하면 막 쓰러져 캐캐거리고 왜냐면 아이고 한국 사람이 공산당들이 하는 그 인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프라이드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가 따로 없어. 어딜 딱 가서 따자하오 는데 동지먼 하오! 그러면 아아막는거야 이게 해악이 된거예요 동지라는게 옛날 쓰는 말이잖아요 군인들만 근데 자 동지! 동지먼 하 동지먼 하오! 동지만 하오. 그, 그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전화해서 전화하면 동지야! 동지! 동지 하오! 이러면 엄마! 동지 하오! 동지! 동지 하오. <웃음> 너하고 난 동지야 어 왜냐면 지금 사업에 동지잖아 동지먼 하오! 동지먼 하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야 동지문 하옥 동지문 하 수장 하옥 수장이 남생각하다 수장 하옥 자, 동지문 동 신쿨럭 신쿨럭 매우 신자 쓰다리것차 수고했어 동지문 동지 여러분 수고했어요 그런거야 그런데 뭐냐면 웨이 내가 했잖아 웨이니 너를 위해서 웨이워 웨이워 담배는 웨이러 복무원.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웨이터가 웨이터를 부를 어, 아, 때, 웨이터나 웨이트를 쓸때 복무원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다. 아, 아, 아. 자 복무원에서 기억 이 없을 거 아니요. 종성이 없어요. 오는 우. 우가 되는 거예요. 부. 부? 우. 우. 우. 무에서 미음이 없어. 중국말은 조성에 우야. 네, 무술이 우시라고 해. 안개 무자도 우라고 하고 없을 무자도 우라고 읽어 알겠죠? 우. 우? 부 오, 원자는 중말로, 왼수, 왼, 을 해야 돼웬웬부부 오, 부 오, 이거 꼭 오, 경 가서 써먹어야 돼. 오, 오, 오, 오, 오, 오, 부 오, 부 오, 부. 부 중국사람들 이걸 내가 안 웃긴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들은 항상 내가 이걸 뒤집어져 웃거든요 자 왜! 왜! 런미 부! 런미 부! 왜! 런미 부! 왜! 런미 부! 동주먼 씨 굴러! 하면 왜! 런미 부! 부. 이창노요자 처음부터 뭐라고 냐면 동주먼 하오 한다고 그러면 수장하 j 수장 g how, 아요어 g is 는 y 것만 하고 잊어버려 그 다음에, <웃음> 그 다음에 사정을 해 사정을 해 <웃음> 이제는 뭐냐면 그다음 h 뭐냐면 동기만 u 굴러 동기만, 어. 동기 t h e r Good a f t 민 r n o o n 부부 j 연 m g o o 부 a f 부 e r n o o n sir. Good afternoon, s 부부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웨이트 할 수? 못어요 오이 쓰는 거예요. 자, 러미푸! 푸 자, 이제 이거가 귀에 들려요. 끝났어끝났어 끝났어. <끝> 오늘 쏙 끝났어. 아, 자, 요거만 하고 또 우리 이해 먹어야 되까웨일 유아이예요. 웨 자, 이웨일 어머, 어머, 어머, 기적이다. 기적이다. 자, 챙강, 챙강, 챙강, 있는 챙강, 챙요챙에도가 챙강, 챙이제강 챙강, 챙강, 가 이제 야 챙강, 강 챙강, 챙강, 챙강, 건배 건배 건강 챙강, 강챙건강 챙강, 강 챙강, 챙 자, 자, 그 다음에, 싱푸! 싱푸! 싱푸! 싱푸! i 은 g f o 니까 i n 싱푸. 싱푸. 뭐 i 행복! 오, 대단해 대단해! g Foo, Sing 만 가면 돼. 싱푸! 싱푸! 싱푸. 신기한 g f 아 우리 언니가 이정도 실력이 있더라 o Sing Foo, Sing Foo, s i n 여우 여우 여우치여우치 우정이에요 자 여우치형. 중국은 이 정을 쓰면 함부로 안돼이 정을 쓰면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음. 아. 정분났다 정이야 아. 그래서 초코파이 정이 어떻게 돼서 바뀌었어 중국은 쓰면 안돼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처음에 정이잖아 그때 그게 정이 식국금이야그 어. 생각해봐 그빵 쪽에다가 정분났다 정분났다 바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정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그걸 바꿔서 중국어 조금 바이가 바꿔있어요정 아니야. 이 정이 그렇게 아세요? 정은 그 사람하고 아주 깊 관계예요. 정분 낫다, 정분 낫다. 이정뭐 있어야 돼? 야오 야오,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여구 친구 친구, 치구 친구, 친구 친구, 친치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정공, 정공, 정공, 대단한 천재들이야. 정공, 정공. 그래 중국인이 이 모습을 보면 깜짝 한번 놀랐다니까 왜 지레들만 아는 글자인데 이 사람들이 읽고 지랄이야. <웃음> 진짜 자기들만 고유인데 막 쓰잖아 너막 어머 네가 네 이름을 한자로 쓰냐 이런다니까. 상식을 왜 우리가 그 한자 문화를 저를들 모르니까 자 정공.